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도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피규어는 카드캡터 사쿠라 클리어 카드편 버전입니다 어릴 적 추억의 애니메이션이었던 카드캡터 사쿠라가 한국에서는 카드캡터 체리로 나왔었는데요 20년 만에 오늘 리뷰할 피규어는 카드캡터 사쿠라 로켓 비트 버전입니다. 로켓 비트는 카드캡터 사쿠라의 두 번째 오프닝 곡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박스는 내부가 훤히 보이는 투명한 재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재질은 손을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성은 간단하게 본체가 통째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마법 지팡이 오프닝에서 나왔던 장미꽃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립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미꽃을 베이스에 결합만 해주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손에 지팡이가 없는데 지팡이를 쥔 손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손을 빼고 지팡이 쥔 손을 교체해주면 됩니다 원작에서 나온 지팡이를 그대로 구현해 놨는데요 어 너무 이쁘다 헤어색과 전체적인 피부톤이 원작보다는 살짝 밝은 느낌이 났는데 프로토타입 공개했을 때도 이거보다는 조금 진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치만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날개는 투명한 재질로 되어 있는데 이게 유리처럼 약간 딱딱한 재질이에요 PVC 보다는 딱딱한 그런 느낌입니다. 장미꽃도 뭔가 부셔질 것 같이 생겼지만 PVC 재질이라서 파손 걱정은 크게 없습니다. 뒷모습을 봤을 때 역시나 헤어 디테일 이 헤어 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표현이 너무나 이쁘게 잘 되어 있고 도색에 대한 명암 표현도 잘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피규어는 도쿄 피규어라는 제조사에서 출시한 카드캡터 사쿠라 로켓비트 버전 피규어입니다 가격은 23만원이고요 크기는 약 28cm 정도 되는 크기의 피규어입니다 스케일이 1대7 사이즈거든요 구매처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면서 댓글로도 많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